최고작품집 이름표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표 스티커의 좌우 너비가 넓기 때문에 먼저 상단의 쪽을 눌러주시고 편집용지 옆에 있는 가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입력에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가 되면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할 때는 여기에 린 자가 뒤집힌 모양 있죠. 린 자의 아래쪽에 만들어주셔야 여백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위에 만드시면 인쇄할 때 반이 잘려서 인쇄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시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잘리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너비는 80 높이는 4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클릭해서 테두리의 색깔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라색이 없다면 색상 테마를 눌러서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두리선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굵기를 1로 바꿔주시고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채우기에서 색, 명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이제 바깥쪽 사각형의 모양이 완성됐고 안에 글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단단에서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이 띄워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적어주시고 키보드에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뀝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을 띄워주시고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의 크기와 글꼴을 바꿀건데 블럭을 씌워야 됩니다. 블럭을 씌울 때 왼쪽에서부터 블럭을 씌우려고 하면 네모의 하살표로 마우스 모양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가로글 상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단에 되돌리기를 해주시고 빈 공간을 눌러서 사각형의 전선이 선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왼쪽 위에서 하지 마시고 오른쪽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모양이 I자 모양이죠. 이때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설정해주시고 글꼴은 Q라고 적어주겠습니다. Q라고 적어주시면 Q만 모티 T가 나오죠.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8을 적어주시고 키보드에 엔터를 치면 글자 크기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글상자의 크기는 클릭해서 크기 조절점에서 좌우 화살표가 나오면 글자 크기에 맞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두리선에 가져다보면내모에 화살표가 나오죠. 더블클릭해 주시면 객체법선이 나옵니다. 보시면 글상자에 흰색이 없기 때문에 채우기에서 색채우기 덕승을 해주시고 선에 보시면 까만 테두리선이 없죠. 글상자에 선에 동류를 업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되죠. 입력에서 그림이 나가.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통 시2지에서호랑이를 넣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선그해 주시고 만약에 글상자나 그림을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너무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서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힘들다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맞춰주셔도 됩니다. 이제 옆에 똑같은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를 누르고 아까 쪽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글 상자, 사각형이 선택이 됐죠. 키보드에 Ctrl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에 까만색 십자가가 나오죠.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이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똑같이 위아래로 마우스를 움직여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c 트 r l s h i f t 키를 나중에 놓으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취소해 주시고, 사각형의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색을 바꿔 주시고, 채우기에서 면색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시고, 그리기 마당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적기, 적당한 크기를 그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똑같은 사각형을 또두개 만들면 되죠. 선택을 하실 때는 그린 키보드의 시프트를 누르고 글상자박박 사각형, 그린글상자박박 사각형을 핑허대로 선택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키보드의 Ctrl과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좌우로 흔들어도 좌우로 움직여도 좌우로 움직이지 않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컨트롤 시 f 트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사각형의 바깥 테두리 선에서 메뉴의 하살표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경되면 더블 클릭 채우기 색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선색도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림을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그리기 마감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시고 넣기. 마찬가지로 테두리선에 가져다 대시면 네모의 하사이트가 나오죠. 더블클릭 선 색을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채우기에서 양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해주겠습니다. 설정 그림을 클릭해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시고 그림이 마당에서 원하는 그림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넓기 이제 이름표 스티커를 페이지의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싶다면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할 때는 먼저 개체 묶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체 묶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글자, 바깥 사각형, 그림, 글자, 바깥 사각형, 그림, 글자, 바깥 사각형, 그림, 글자, 아까 사각형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개체 묶기를 하면 개체 묶기창이 뜹니다. 개체 묶기를 실행할까요 하고 질문하죠. 을 실행을 누르시면 이제 전체가 하나의 개체로 변경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 기본에서 글자처럼 지급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입니다. 그러면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시면 커서 가각빡이죠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됐던 거고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 정렬로 자동으로 정렬 위치가 맞춰집니다. 이제 개체 풀기를 하고 싶다면, 네모의 하살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개체 풀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글자는 서로 겹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사각형, 글자, 그림은 모두 한 글자 한 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겹쳐지지 않을 겁니다. 상단에 되돌리기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속성에서 먼저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 해제를 하시고 설정 마우스 오른쪽 개체 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체 선택을 할때 하나씩 시프트를 눌러서 추가로 선택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모두 취소되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을 누르시고, 객체 선택을 누르시면, 아까쪽에서 크게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 한꺼번에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체선택으로 크게 범위 씌워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묶기를 하면 금방 할수 있죠. 그리고 개체선택을 취소하고 싶다면 편집에서 개체선택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선택을 다시 누르기 귀찮다면 키보드에 ESC를 눌러도 대체감퇴이 해제가 됩니다.